2019년 9월 10일 피곤하다. 일어나기가 귀찮다. 컵과일 250개 주문이 들어왔다. 서둘러 일어나자. 일찍 과일을 사러 가야 한다. 세수하고, 머리도 말리고. 국탑방에서 바라본 풍경은 정말 근사하다. 센터에 도착했다 항상 느끼지만 과일들이 정말 많다 전날 주문한 과일을 차에 실었다 예상보다 늦게 매장에 도착했다 팀원들이 오기 전 키위를 준비한다 키위 지옥이 시작됐다. 팀원들이 도착해 준비를 돕는다 음. 수박도 자르고 음. 과일 준비를 마치고 담기 시작했다 250개 음. 정말 많다 그래도 팀원들과 즐겁게 컵과일를 포장했다 너는 뭘봐 산방에 과속방지통이 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배달 장소에 도착했다 <웃음> <웃음> 넓은 테이블에 헛과일 250개를 세팅했다 우리 리랑숙박가똑저희회 사는 1월달에설가시비할이있어았습니다 저희가 어, 뭐, 저, 뭐 사온 거요제리서 거예요. 으로 먹었느냐? 어. 아니 그... 리써 있는 거 아니야? 리써 있는데 아, 들은 건치커리가 아닌데 인데 배를 뜯어서 냄새를 맡다가 숯갓내가 나 지금. 숯갓도 샐러드로 먹냐? 나 무동농 했때랑 먹냐 써그 대는 안써 쓰는데 숯갓 대는 잘안써 육수 냄새는 쓰지 이거 치커리보다 더, 더 쓰다 음. 근데 이게 내 잘못 아니야 치커라 써 있잖아 음. 아니 유자몽 잘하는 게 아니야 음. 음. <웃음> 알고 보니 식거리를 샀는데 내용물은 쑥갓이다. 이다아 일단 그거는 너아는데어이 들어 있냐? 깜짝 놀랐다 배가 고프다. 점심은 순어오이다 나 오냐? 먹고 살기 힘들다. 고생했는 데지 그냥 오래 한테 잡자 고생했는 데 이러니 살이 찌지. 시 진주 톨게이트입니다. 그 다음은 약 400m 앞에서 오른쪽 시 방향입니다. 발표 시간이 4시 30분인 줄 알았는데 3시 30분이란다. 결국 맨 마지막에 발표를 하게 되었다 시간도 많고 대기장소에서 무한 대기를 해야한다 여기인가 보다 어? 이건 뭐지? 재밌겠는데? 이제 발표를 하러 간다. 떨린다. 발표하는 내 모습을 처음 본다. 발표 망했다 날씨 좋아 날씨도 좋고 노을이 예쁘다 오늘 하루를 업무일지에 기록한다 발표 망한게 또 생각났다 다시 집중해서 디자인 작업을 한다 드디어 끝 마감했습니다 음... 집으로 바로 왔다 다시 씻고 머리를 말리고 10월 달에 있는 자격증 시험 공부를 한다. 정말 하루가 길다. 영상을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